만항 모두들 이건 떡볶이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 있었죠? 나 그래, 오늘 황당한 무슨 일 이상 해 주세요 맛있다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근데 야, 애들이 온다길래 씻고 있었거든요 사실 어제 안 씻었어요 응. <웃음> 어제 어. 안 씻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씻고 있었거든 그냥 문을 잠그고 씻고 있었는데 다 씻고 나가려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나가려 했는데 애들이 벌써 왔었어요. 이러면서 그 아, 그그막 저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멘탈이 완전 나가지고 얘들아 계속 외치고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저, 제가 똥 싸는 줄 알고 <웃음> 똥 싸는 줄 알고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 화장실에 갔었어. 몇번몇번 몇번 얘기했는데 애들이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현관문도 잠겼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창문으로 들어갔나봐요 <목소리> 창문을 아, 열어보어요어 어, 뭐라구? 치즈 스낵이통 뒤졌어요. 눌렸어요 아 치즈는 치즈. 안나지만 아파요 창문에 나왔는데 죽을 뻔했어요 아 검정살레기 안죽었죠? 여기 떡이 떡이거든요? 아 내가 실험 대상이요? 이거 <목소리> 얼마나 안줄 알아? 3만원 아니? 15,000원 15땡 16,000원이야 우리가 우리 시즈먹으려 하다가 니랑 같이 먹고 싶어서 떡볶이 재료까지 사와가지고 왔는데 음, 쉽게 보여. 에서 브이로그에서 브이로이이름은 뭐죠? 시이브이에이거그브에올라이영상이에서브이이로그에이렇게 음, 네. 음, 네. 이거 <웃음> 아, 음, 토포. 세팅을 이 해놨습니다 이로그에서이로그에서브이로 아, 好好好好好好好 a 好好好 생 오늘의 먹방 끝내얼굴 모자이크 하 실체 나의 실체예요 여러분 장난 장난아니고 실제장난 어, <웃음> 다시 한번말 <번만> 해주세요 어장다 다시 다시 시작 장난광에서 안보이고요 장난장난 I'm g o n m k e you n